자, 하나, 둘, 더 많이 올라가. 셋, 한세. 주, 한세. 넷, 그대로, 다섯, 응. 오케이, 잘했어. 응. 다루고 할 거야. 세 개. 꽉틀어고단 어, 여기를 걸을 줄 맞아. 꽉 잡고, 터버려야 돼, 세, 꽉 잡. 고 음. e t s o 하고. 오케이 네, 한 개만 더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대로 좋다 꽉 잡고 오케이 지금 좋다 오 좋다 살아남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매치 탈출 연구소의 유명 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네자 그동안 운동에서 몸이 좀 많이 커졌죠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나시만 입고 다닌다고. <웃음> <웃음> 그럼 근육장 한번 해보세요. 근육장 한번. 응, 뭐 이렇게 힘 줘보세요. 와우. 오우. 진짜 많이. 근데 요즘에 이게 막 몸이 커져가지고 막이어깨막 이렇게 막 텄잖아요. 맞죠? 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몸이 막 텄어요. 맞죠? 몸무게는 한 몇, 얼마 졌어요? 4kg 정도. 4kg 정도. 그러니까 원래 한 61에서. 거의 6 5유 좀.. 6 5유 다음 이제 본인이 한, 이제 한 4kg 정도 쪘는데 이제 몸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. 네. 그러니까 몸을 딱 봤을 때내 뭔가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, 내가 딱 거울 봤을 때 샤워하고 딱 봤을 때와이 장난 아니다 막 이런 거 장난 아닌 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아직 잘모르겠는 주변에서 좀 두꺼워졌다고. 두꺼워졌다 두꺼워졌다? 아니면은 좀 평상시에 느꼈을 때 뭔가 쓰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뭐 그런 것들.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? 중량이 전보다 훨씬 늘고. 음, 맞아, 맞아. 벤치플레스가 이제 거의 전에 90 한번 찍었죠? 90 한번. 아직 100kg는 못 찍었는데. 그래도 지금 체중 대비, 체중이 한60몇 kg인데 벤치플레스를90 드는 거면 체중 1.5배 되는 거잖아요. 보면 잘 되는 거잖아, 맞죠? 와.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게 이제 뭐 발목이 좀 다쳐가지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좀 못해. 스쿼트 데드리프트보다 오늘 운동 운동 영상 뭐보실텐데 운동 오늘 하신 거 보면은 이제 벤치프레스는 거의 80을 들었는데 데드리프트는 70을 들었죠. 스쿼트는 한60 들고. 네, 확실히 발목에 영향이 좀 있는 거 같긴 해요. 네, 빨리 발목이 회복되셔가지고, 하체도 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몸무게가 더잘 불어날 것 같은데. 딱 펴고 무릎 살짝 펴넘기 살짝 펴넘기 그렇지 딱 허리 딱 붙이고 그대로 붙여서 자, 오케이. 들어왔어 조금만 허벅지가 좀더세졌으면 좋겠다 그대로 으, 오, 좋아 좋아, 좋아 허리 펴고 아, 펴넘고 그대로 무릎 그대로 네, 오케이 두 개만 더, 두 개만 더 그대로 끝도에 없이 오한개맞 천천히, 좋아, 천천히 무릎 벌리면서 오케이, 마지막 손이 될 다섯 개, 어떤 한 개가 됐어요? 중립 어, 고 이렇게 해왔는데 뭔가 좀 내가 몸무게를 늘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있나요? 그 팁을 지금 조금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노하우들. 네. 일단 운동을 40분을 넘기지 않고. 오 웨트 트레이닝은 40분 넘기지 않는다. 40분 넘기지 않고. 간식을 많이 먹었어요. 오, 간식을 많이 먹었어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먹었어요? 케이크. 그리고 어, 지금 이제 남으로,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말이 안 나와요. <웃음> <웃음> 케이크랑 그리고 케이크랑 요구르트, 요구르트, 요플레, 요플레. 애 좋아하는 걸 먹었죠, 맞죠? 제가 뭐뭘 먹으라고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도 않았고, 그리고 뭘 먹으려 해봤자 어차피 안 먹을 거잖아요. 제가 육포를 그토록 먹으라고 했는데 육포도 안 먹고, 맞죠? 근데도 일단은 좋아하는 걸 많이 먹으니까 불어나죠 그런데 네. 네. 이제 그렇게 불어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또다시 정체기가 왔죠 네. 그건 아마 하체 운동 때문인거 같고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간 점검에 뭐 어떻게 어떤 운동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고 이렇게 먹어왔을 때 몸무게가 늘었다 라는 거를 한번 알려주는 거죠 다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각오는 어떻게 돼? 마음을 비우고 <웃음> 마음을 비우고 <웃음> <웃음> 마음을 비우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 운동을 그러니까 원래 매일매일 했었는데 이제 제 말을 듣고 조금 운동 그 수준이 빈도를 좀 줄이고 쉴때 쉬고 할때 하는 그런 거로 네. 음 그냥 먹는 건 어떻게 먹을 거 즐거운 마음으로. 즐거워. 마음. <웃음> 제가 말해준 걸다 이해했네요. 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, 그래도 몸무게가 그때 제가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와, 갑자기 뭐약 맞고 왔냐고. 갑자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. 그때 그주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? 그때 그 주에. 네. 많이 먹으면서 그냥 쉰것 말고는? 그때 많이 먹으면서 푹 쉬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? 좋아지는 걸 주변 반응에서 네, 그때 몸이 그냥 급격하게 달라졌잖아요 맞죠? 네.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 서 휴식 없이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씩은 그냥 아예 오프를 해주면서 푹 쉬면서 많이 먹어주면은 몸무게가 이렇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용빈 군의 계획은 이제 운동 빈도수를 좀 줄이면서 스트렝스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먹는 양을 늘리고 쉴때 쉬고 할때 강하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, 감사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네. 네, 그러면은 네,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더할말 있나요? 아니 지금 사람들 보고 있어서 좀쑥스러운것 같은데 쑥러워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여기서 한 파이팅하고 가보도 할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네. 몸무게 목표는? 72kg 72kg 최종 목표? 오케이 7 2 k g 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형 <웃음> <웃음> 내가 몸이 이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예, 좀말씀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요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은 중요하지만 네. 쉬, 쉴 때, 쉴때좀 어, 많이 쉬어주고쉴때 때 제대로 쉬어주면 불안한 마음이 없 그렇죠. 어. 불안한 마음이나 이제 몸무게 매일 샌다든지 <웃음> <웃음> 운동 하루 안 하면은 막 몸, 근육 빠질 것 같다든지 막 그런 <웃음> 것들 네, 감 네, 그러면은 이게 예, 한 이제 한, 아까 몇 키만 좀몇키로요6 0 k 0 5 6 5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 7 0을 넘어서 가지고 점점 몸의 그런 트레이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두렵네.